표준 FM 92.7 102.5 메가헤츠 원주 문화 방송입니다. HLSB SFM. 소식 들었어요? 캐스퍼가 결국 일을 냈더군요. 필요양다 담고도 1,000만 천... 원. 지금 캐스퍼 온라인에서 진실을 밝혀봐요. 현대자동차 캐스퍼 디 에센셜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. 음. MBC 6시 뉴스입니다.